12대4 초크 나눴어 어, 질투나 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 안녕하 계세요 하하하이하하기아하하요 블론 엔하스가 단단히 벼르고 있던 하 같습니다. 네, 1세트는 웰뱅 팀이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는 1대0이고요 다음 세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세트는 혼합복식으로서 15점 경기를 하실 거고요 네, 일반 팀리그에서 진행하는 혼합복식처럼 아, PBA 팀리그 룰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다시 아까처럼 뱅킹을, 뱅킹을, 뱅킹을 네. 하나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 우리, 우리가 먼저 쳤으니까그쪽에 쳐야지 오~~ 네, 네, 네. 뭐야? 여, 여유 뭐야? 여유 뭐야? 어, 웰뱅이 <웃음> 성공하는 걸로 <웃음> 하겠습니다 아이고 닦아주시는 분들도 출연하셨네요. 오빠 침착하게 기다려 <웃음> 거기 있지 말고. 한지승 프로님 제가 질문이 <웃음> 있어요. 네. 발견한 건데 렌즈가 그 당구 선수분들은 윗 부분이 이렇게 좀 과장되게 크게 되거든요. 네. 그 공을 잘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엎드리면은 이 위에 태가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 시야를 높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웃음> 미모는 포기한 거구나. <웃음> 포기하셨죠. 오! 뱅크샷! 뱅크샷! 김민국 프로님이 뱅크샷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알죠. 블루 머신건이라고. 갑니다 네, 아 네, 들어갔습니다 네 3대 0 블론 엔젠스가 단단히 벼르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네잘 들어가는 아것 같습니다 예. 시작부터 그냥 달려 나가시네요 오 괜찮아 네. 괜찮아. 갑니다 나이스야 5대 0이로요네 아주 포지션이 되고 네.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군요 자, 브론에즈스의 강민구 프로 쌓습니다 어? 지금 빠질 구멍이 있긴 해요? 조금 네, 그런데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완벽해 오. 아, 아, 아 예스 아, 아, 7대 0, 아, 7대, 0. 와 7대 0 네, 대단합니다 블루 머신건께서 뱅크샷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와, 빵! 아, 깻잎이었있습니다 네, 네, 네. 7대0으로. 예, 네, 나이스 트라이. 조금 쉬셔도 될것 같아요. 네.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아쉬워하는 건 뭐냐? 키스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14점 아, 세트 팀. 포인트 coment라. 앞에서도 네. 상대 팀으로부터 추격을 음,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웃음> 좋으셨어요. 우리, <웃음> 어. 그 말성쟁이 났습니다. 파워 리액션이 좋으셨어. 선로님이 오, 예. 이것도 맞은 것 같은데, 그냥 맞아있는데, 느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구대형. 아, 와, <웃음> 화내지 말고, 저. 화내지 말 <웃음> 오, 아, 아깝습니다. 아, 잘칠 뻔했어요. 아, 잘칠 뻔했는데. 아, 아, 네. 맞네요. 지금 거의 8분의 8, 8분의 8밖에 안 남았는데. 10대 0 상황인데요. 네, 왜 이렇게 네. 열심히 했죠, 언니? 지금은 김예은 프로님의 네. 순서인데요. 어, 제가 지금 집중해서 치는 거예요. 길게 쳤는데 너무 네. 잘친것 같은데요?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인 것 같습니다. 와, 나이샷. 스 굉장히 좀 컨트롤을 요하는 네, 공이었는데. 오, 어? 길죠. 아, 네, 네, 네네, 아쉽습니다. 지금 일분 먼저 화내지만 내가 <웃음> 내가 화내려니까 먼저 화내고 있네. 다시 블루건이 네. 뱅크샷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짧죠? 옆 돌리기 될것 같아 옆 돌려치기가 나오나요 지금? 우와 샷이 지금 맞을 수밖에 없는 샷인데요 와, 나이스 샷 10대 2인데 이점다 얘가 치지 않았니? 오빠 밥값 해! 밥값 해! 10대 2의 상황 아. 조금은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어 아, 깝다 아깝다. 아, 깝다 아깝다. 근데 또 공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 이아닙니다 뒤 돌려치기를 치시려는 것 같아요. 아네 괜찮은데요? 예 들어갑니다. 네. 아, 아 이제 또 몸이 풀리신, 풀리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1 0대4 네. 너무 많이 끈것 같은데? 너무 잘끈거 아니야? 너무 잘 끌었어. 이야, 샷이 아깝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공 타를 깨고 11대 4. 갑니다. 한 맞아 있네요. 와 오늘 컨디션들이 괜찮습니다. 네. 오12대 4. 초크 나눴어. 아, 질투나 나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엄마. 12대4 어! 키스니다 아! 아 안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오늘 단거안 되네 아 오늘 단거안 되네, <웃음> 아, 오늘 당구 안 되네. 말씀드린 순간. 키스가 아빠가 아, 지고 예,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어갔어요. 나... 오! 오, 깻잎, 깻잎! 오! 오, 깻잎, 깻잎! 진짜 이걸 깻잎이라고. 아, 깻잎, 깻잎. 나 진짜 맞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목소리> 뱅크샷을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실 것 같은데요. 갑니다. 단단단으로. 오, 횡단으로. 와! 와! 아깝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아깝다. 근데. 나이스! 정말 네. 들어갔으면 너무 멋있었어 네네 네, 네. 처음 찍은 데가 많았네 아. 네. 다시 이제 웰뱅의 공격입니다 회전이 좋아요 지금 네네. 어, 근데... 아아아아 네. 케이스가 났습니다! 안지라고 내려 다 좋다. 좋렇게빈 좋다. 쿠션은? 좋아. 오! 와! 와, 와 <웃음> 이런 일이 오! 야! 오 이런 샷이 나오다니. 너 그거 알아?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 할때눈 감고 친 거? 노룩 노샷 가시나요? 아! 예술구가 또 나옵니다. 자요렇게 해서 이제 혼합 복식도 경기가 네. 끝이 났고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저희 두 팀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웰빙 피닉스 팀 먼저 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쉬운 잤지만개인전에 이겨서 <웃음> 세임세임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멀리서 왔는데 아 이거 1점밖에 못주워 가서 너무 속상하고요 예은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팀리그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단식을 져서 지승이가 저를 더 상처받지 말라고 좀 봐준 것 같고요. <웃음> 네, 너무 즐거운 경기가 됐습니다. 두번 죽이는 거 아닌데? <웃음> 만족하고 <웃음> 있는. 아, 오늘 즐거웠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또 놀다 가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즐거운 해설 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웃음> 네. 네 오늘 이렇게 블루원 리조트까지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PBA 프로 당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 선수분들과 함께 모든 당구팬들도 더욱 당구 사랑에 빠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